지금 충남 당진입니다 와 지금 충남 당진인데요 에, 지금 실시간으로 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지금 예 앞이 안보일 정도로 오고 있는데요 예 혹시라도 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예 조금 일찍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막다 지금 예 도로부터 해서 지금 다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예 사람들이 안 다녀 가지고 예, 눈은 지금 밀었습니다 지금 지금 완전히 한방 눈 그냥 펑펑 오고 있습니다 한방 눈이 지금 펑펑 오고 있어요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 예, 안전운전들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무인도터리 구독 좋아요 예,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